I'm g o n t a go t h e 고맙습다 <목소리도> but i'm falling cigarette smoke sick from drinking baby don't think i will save you but i'll tell you the things we can do if you give in there is nothing to be broken in this moment and burn.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고 또 1인 가구나 개인의 취향을 중시, 중시하는 어떤 흐름들 이런 맥락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건데요 그 전에 아, 내년이 이제 2020년이잖아요 꿀잼 노잼 꿀잼 노잼 아. 그래요 우리 이지상 기자도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? 아 그런가요? 아, 저는 뭐지? 이지도키 뭐랄까 한국점이 음. <웃음> 그렇지 그리 다양한 성향을 가진 한 명의 개인임을 염두에 두자라고. 음. 근데 뭐다 그렇지 않나요? 이후에 한 2018년까지 유사한 패턴의 키워드가 39개까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혼술, 혼영, 혼커, 혼스시, 뭐 혼라이프 등등. 혼커노, 혼커노. 혼커노가 지금 지 혼자 코인 노래방 음. 맞나요? 혼커가 뭐예요? 커피요아 혼자. 근데 커피. 커피는 혼자 마시는 거 아닐까? 뜻시죠 손민수라는 캐릭터가 치즈 인더 트랩에서 여자 주인공의 옷이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. 아. 그래서 손민수 하다라는 거는 뭐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아. 그것을 더 밀고 나가라 라고 해요. 아. 사실 회사에서 이렇게 잘안 하잖아요. 안 그쵸. 하죠. 그리고 그 개인에게 부담이기도 하고 음. 다양한 삶을 만나며 나의 가능성을 확장하다. 음. 그리고 두 번째 후렌드. 온라인에서 누구와도 서슴없이 친구가 되다. 이게 후 플러스 프렌드예요. 아, 아 그렇군요. 프렌드. 네. 세 번째 선취력. 먼저 행동에서 선한 변화를 끌어낸다. 네 번째 판 플레이. 참여할 수 있는 판을 열고 놀다. 야.